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은 안산공장에 에어컨 수리하러 왔고요 에어컨을 수리하러 온 김에 잘 됐다 이참에 에어컨 설치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남겨보자 요런 취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이고요 첫 번째 무시동 에어컨의 구성 여러분이 무시동 에어컨을 구매하시면 실외기가한대있고요 지금은 촬영 편의상 껍데기를 벗겼습니다 실내기가 한대 있고 냉매관이 있습니다 냉매관 보면 약간 얇은게 고압관이고요 두꺼운게 저압관이에요 냉매관은 미리 연결을 해놨고요 실내기까지 연결을 해놨습니다 설마 여러분 중에 냉매관 연결 못해서 설치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실외기와 실내기의 냉매관을 연결한 상태고요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은 배터리에 연결하는 전원선이에요 배터리 2 4 v 하나 준비해 놨고요 또 이런 얇은 전선이 있어요 이 얇은 전선은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신호선입니다 얇은 전선까지 연결을 해볼까요? 그런 손으로 둔김에 냉매관과 길이가 똑같겠죠3 4미터 정도 됩니다. 연결하는 거뭐 어려울 거 있나요? 그냥 맞게 끼우면 돼요. 잭이라서. 실내 위쪽도 어 여기 있군요.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미리 연결해놨고요. 배터리 전원선을 연결해 볼게요 참고로 배터리 전원선을 가장 마지막에 연결하는게 안전에 최고로 좋습니다 배터리 연결선도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해서 꼽아 주시고요 자 벌써 끝났습니다 배터리 연결하니까 파란불이 1초에 한 번씩 깜빡입니다 요게 이 프로시리스 모터죠. 컴프레셔 제어기고요. 삼성 제어기고 1초에 한 번씩 파란불이 깜빡이면 이 에어컨이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공구죠. 렌치가 하나 필요하고요. 몽키 스패너. 그리고 육각 렌치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스를 넣으려면 이 매니폴드 게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정식 이름이. 가스를 넣으려면 매니폴드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 빨간색은 고압선이고 파란색은 저압선이에요. 매니폴드 게이지를 구입하시면 요런 브라켓이 있어요. 브라켓을 쓰는 기종이 있고 안 쓰는 기종이 있습니다. 이 브라켓은 바로 고압 구압. 빨간색이 고압이죠고압선의 연결. 저압. 저압도 쉬워요. 이렇게 당겨주고 꼽아주고 놔주면 연결됩니다. 되게 허술해 보이죠? 이렇게 그래도 연결이 잘된 거예요.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밸브를 열어줘야 되겠죠? 밸브를 열어줬고요 이쪽 밸브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이 노란선은 밸브를 너무 미리 열어어요 닫아줄게요 다시 이쪽을 잠갔으니까 이쪽은 열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노란선은 에어컨에 가스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진공을 잡을 때 쓰는 가스를 빼는 거죠 진공을 잡을 때 쓰는 파이프입니다 컴프레셔가 필요합니다 컴프레셔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밀어내는 장치 어떤 컴프레셔를 쓰는게 좋냐면 여기 보시면 컴프레셔 두 종류가 있어요 밀어내는 컴프레셔가 있고 밀어내고 잡아당기는 컴프레셔가 있어요. 이 컴프레셔는 밸브가 두개 있습니다. 한쪽 밸브는 밀어내는 밸브고요. 한쪽 밸브는 빨아들이는 밸브예요. 진공을 잡을 땐 빨아들이는 밸브를 이용하고요. 나중에 에어컨이 샌다, 새는 게 의심된다. 그럴 땐 압력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땐 럴요 밀어내는 밸브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비 다속했네요 아, 하나 더. 오른쪽 이 아래쪽에 보면 필요한 거 배터리 단위 필요하고요. 설명할 배터리는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 냉매 가스통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이 냉매 가스통의 무게를 측정해서 무게 변화를 측정해서 정확한 수의 냉매 가스를 에어컨에 집어 넣을 거예요.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공구는 소개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에어컨 기본적인 연결은 다 끝났어요. 냉매관 연결해줬고 전원선 연결해줬고요. 냉매관 연결해준 다음에는 이쪽 확대 좀 해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숨겨진 밸브가 두개 있습니다. 고압과 저압에 에어컨이 밸브가 잠겨져 있어요 처음엔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이 밸브를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육각 렌치 사이즈는 5파이에요 지금은 미리 열어놓은 상태고요 저희 고객분 중에 이 숨겨진 밸브의 존재를 모르고 숨겨진 밸브를 모르고 열지 않고 작동시키신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냉면가 순환이 안 돼서 찬바람도 안 나오고요 컴프레셔에 부하가가서 망가집니다. 꼭명심해두세요 연결을 다한 다음에는 밸브를 열어줘야 됩니다. 밸브를 열어준 다음에는 에어컨에 진공을 잡아야 됩니다. 에어컨 진공잡기 매니폴드 게이지에서 노란색 선은 냉매를 넣거나 진공을 잡는 선입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냉매가스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냉매관에 연결한 상태에서 노란색을 컴프레셔의 흡기밸브에 연결합니다 흡기밸브에 연결을 하고 있고요 꽉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매니폴드 게이지에 밸브를 열어 줍니다. 열어 줬고요. 그러면 컴프레셔가 노란색으로 공기를 잡아 당기면 고압관과 저압관 두 관을 통해서 실내기와 냉매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 진공 잡는 이유는 이 라인에는 습기를 포함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 습기가 냉매, 차가운 냉매와 만나면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얼음 알갱이가 에어컨 내부를 떠돌다가 팽창 밸브 같은 데서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이 무시동 에어컨을 설치하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년 동안 진공을 잡지 않고 설치를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더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진공을 잡아줘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냉매가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냉매가스가 없을 땐 실외기에 보면 밸브가 있거든요. 실외기벨 밸브까지 완전히 열어준 상태에서 진공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컴프레셔 작동시켜 볼게요. 여기로 공기 나오는게 느껴지고요 게이지도 점점 아래쪽으로 떨어진게 보이시죠 게이지도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5분 정도 길게는 15분 정도 컴프레셔를 돌려주면 진공이 잡힌다고 하고요 물론 진공은 완벽히 잡히질 않습니다 아까부터 진공 펌프를작동시켰고요 이제 진공이 어느정도 잡혔습니다 진공이 잡 핀 후에는 다시 게이지를 매니폴드 게이지를 잠가줍니다. 안 잠가주면 풀면 바로 다 빠져나가요. 잠가주고 컴프레셔 끄고요. 노란색 밸브를 분리합니다. 노란색 밸브 에 남아 있던 진공 간쪽으로 공기가 빨리 들어갔죠. 세번째 에어컨 가스너티 노란선을 그대로 가스통에 연결해줍니다. 여러분 전문으로 설치하실거면 이런 가스통 하나 사세요. 얼마 안해요. 저울도 필요합니다. 연결했고요 0점을 한번 잡아줄게요. 0점 그리고 가스 밸브를 열어줍니다. 얼마나 빠지나가지는지 무게를 잴거예요 저울 위에 가스통을 얹었고요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뭘 해야 될까요? 매니폴드 게이지 게이지를 다시 풀어줘야 되겠죠 오! 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거는 고압 게이지와 저압 게이지가 있죠 고압 게이지가 9시 저압 게이지가 8시 그 정도가 되면은 적당한 압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게이지를 보지 않고 저울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저울에서 500에서 600g 정도의 냉매를 넣으면 됩니다 지금 40g 들어간 건가요? 60g 지금 냉매가스를 넣고 있는데요 한 60g 정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지금 에어컨을 가동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냉매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냉매는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선호야 돼요 그럼 에어컨을 켜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켜면 컴프레셔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돌아갈 때, 고압관을 잡아줍니다. 냉매는 저압 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고압관을 잠가지고 저압관을 열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가스 노트가 다시 이제 가스를 다 채우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멈췄고요 설치 과정은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울을 이용해서 정확히 500g을 재거나 아니면 압력 게이지를 가지고 적정 압력까지 가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스를 다 넣었으면 매니폴드 게이지를 잠가줍니다. 잠가주고 여기 연결했던 밸브도 빼주면 되겠죠? 빼는 방법도 쉬워요. 벨를 빼주고요. 이제 요런 뚜껑도 닫아주고요. 정리를 해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무시동 에어컨 설치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배관을 연결하고 전선을 연결하고 가스를 넣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고 쉬운 작업이에요 저같은 초보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실외기를 차에다가 고정시키고 자리를 잡고 또 실외기도 차 안쪽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설치하고 그런 작업들이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